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하루 3분 주산 15일차 오늘은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보수 짝을 활용해 100이 넘는 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습하는 문제3 개를 완벽하게 빠르게 연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털고 먼저 25를 놓습니다 25, 여기 17을 놔 봅니다. 17할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을 땐 꼬리, 7에 대한 꼬리, 다음 73을 놓을 겁니다. 자,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보수 3을 빼주고요. 73을 더할 겁니다. 3을 더하면 5의 자기를 내려주고요. 다음, 68을 놓을 겁니다. 60 먼저 놓고요. 8. 5가 내려왔네요. 앞자리에 올리고 꼬리. 해서 183. 두 번째 46. 46. 더하기 28을 놓겠습니다. 여기서 놓죠. 자, 2에 짝 3을 내리고요. 28. 5가 내려왔네요.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에 올리고 8에 대한 꼬리. 동시에 3개가 올라가야 돼요. 8. 이렇게. 다음. 64 여기 잘 보세요. 우선 올수 없죠. 5가 내려왔어요. 앞자리 올리고 64 이렇게 다음 86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86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어요. 꼬리 얘를 올려주고 요 그럼 224 다음 85 여기에 10 7을 할거예요 여기 17 올릴 때, 특히 7을 올릴 때잘 보세요. 10, 7을 올릴 거예요 7을 올려야 되는데, 앞자리 올려야 되는데, 꽉채적을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꼴이 얼마죠? 2, 요 부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78을 놓겠습니다.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6해서186 자, 85 더하기 17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5 더하기 17을 놓을 거예요. 더할 수 없어, 없죠? 앞 자리 올려야 되는데 앞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럼 다시 한번 앞 자리 올리고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7, 7에 대한 머리 꼬리 2죠? 이렇게 102 여기에서 5단만이 나와요. 여기에서 두번 올릴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오늘 세 문제 낸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니까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